우와! 우리 옆에 엄청 큰동 엄청 엄 지나간다 청엄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마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마스크청 엄청 엄청 엄청 엄마스크 엄청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야. 오, 마스크 썼어. 잠바 봐을 거야, 번장. 엄마 봐을 거야. 담아 벗고 싶어 지금? 아이고 그런데 어떡하지?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엄마는 어, 지금 엄마 운전대 잡고 있어서. 그거 우리 방금 전에 읽은 책, 부릉부릉 할머니 책에서도 할머니가 운전하면서 다른 거안 하시지. 할머니 운전할 때 앞에만 보시지 안전하게. 앞이랑 옆에만 봐야 돼.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거든. 혼자 할 거야. 혼자 아, 혼자 할수 있어? 거야. 혼자 버틸 수 있구나. 엄마 음. 괜찮냐? 아, 엄마 괜찮아. 어제 간식으로 어묵 나왔어? 몇개 먹었어? 네, 네. 네. 두 개. 두개 먹었어? 네, 네. 많이 먹었어? 네, 네. 많이 먹었어? 맛있었어? 엄마도 어묵 좋아하는데. 나어 좋아하는데. 아참 좋아해. 응. <웃음> 우리 나중에 오뎅국 한번 어묵국 한번 먹을까? 응. 집에서 알았어엄마가 맛있는 응, 가쓰오부시 넣어가지고. 지금 응, 배고파? 지금 배고파? 응. <웃음> 지금 가면 잘하면 간식 먹을 수. 없네. 늦어가지고. 내려서 과자 하나 줄게. 거자안 먹을 거야? 응. 그럼 뭐 먹을 거야? 돼지고기 돼지고기 알았어 갈비찜은? 드디워 그리워 는 매우 반짝이는 아눈부셨어루프 눈이 안 부셔서 좋네 눈이 안 부시네 눈이 이제 안 부시네 터널 들어가니까 안 부시나 보다 눈이 빙글빙길이다 아 여기 아 좋아하는구나 엄마도 참 좋아해, 어, 엄마도 좋아해. 엄마, 엄마, 안 좋아해? 엄마, 엄마 안 좋아해? 어 엄마도 좋아해 엄마 안 좋아해? 엄마 안 좋아해야 돼? 응알았 엄마는 삥글빙글길 안 좋아해 거짓말이야 한국끼리 좋아. 한국끼리 좋아. 엄마도 빙글빙글끼 좋아하는데. 우리 같이 가자. 응, 가,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좋아하니까. <웃음> 우와! 우리 옆에 엄청 큰 덤프트럭 지나간다. 우와! 우리 옆에 덤프트럭 있는데 잘 보이진 않네? 우와 어, 너무 커서 안 보여. 와 이제 좀 멀어지니까 보인다. 보이네. 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안 보이네.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이는 게 많아. 가까이서 보면 전체를 볼수 없고 멀리서 보면 가까이 있는 걸못볼수 있어. 우와 우리 10시 전에 가까스로 도착 아 했네. 아홉 시오 분까지는 오라고 했었는데 음. 늘 조금씩 늦네. 내일은 좀더 일찍 해보자. 재밌지? 응. 음, 재밌네. 저기 어떤? 깨끗해. 우리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시네 고마운 리바원 사장님. 그렇지. 누를 거야? 아 알았어. 어가보자 <목소리가> <목소리가> 빨리 <한번> 벗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너무 괜찮나? 아이와 벌어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This is me time 비슷한 처지 어머니들께서 아이가 멀리까지 여기까지 와서 원문하고 있네 꽤나 많네 이 시간쯤 오시네 멀리서 오셔서 어 맞다 내려서 가져 준다고 했는데 안 좋네 점심 맛있게 먹어라 베이비